자, 자, 여러분.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이거거든. 크으. 아, 이제, 어복 덜봉이라고 해야 되겠어. 사장님, 아. 오늘 몇 그램 세팅해? 40, 50? 나 원출이 붉으니까. 상관없어요 빨리 켰다고 생각했지만 와 5시인데 마리안님 안녕하세요 현이 안녕 호접지목님 안녕하세요 와 대박이다 오늘 4분 네 타셔가지고 황제낚시하는데 멀리서 계셔가지고 마스크 좀바꿔 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한 7m 정도 되네요 7m는 오바고한 5m? 5m 정도 되네 선장님 오셨네? <웃음> <5마리 붙잡기만 웃음> 아직 해안 떴잖아. 에이. 아, 지난번에 농담선만 다섯 마리라고 했더니 오늘 다섯 마리 못 잡으면 입수시켜버린다고 봤는데. 아, 다섯 마리 잡아야 되는데, 올해. 아니, 저희 오늘. 오늘 장비 설명 좀 해주세요. 음, 역시 매니저님이세요. 자, 로드는 모짜르트 서코트라락 아, 전설의 선뭐 이어도? 그러고 스펙은 652 라이트 됩니다 아, 652 라이트 되면 이게 1m 80 정도 되려나? 계산기 안터들어 봤는데 라이트 됩니다 타이라바는 먼저 좀낭창낭찰나 해가지고 이물감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민물겸용이라고 하는데 바낙스 아폴로 에어 드래금도 없었는데 용스가 용스한테 드래금 튜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소리가 멋지죠? 그리고 원줄은 좀 굵은 막합사 1.2호입니다 해놓 해놓은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갖고 왔는데 그래도 40g 쓰라고 하셨는데 오늘 살이거든요? 이렇게 뭐 약한 살이 이런 게 아니고 좀강 살이 아니 강 살이란 말은 없고 대살이 쪽에 치우치는 그런 살인데 와 여기 물이 많이 안가 지금 40g 쓰고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타이 렁이 했고 그 채비는 판매가가 600원인가 650원인가 아무튼 코팅안한 헤드 그거에 모자르트, 타이러바 스커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두 마리 끼어 반을 하나에 하나씩. 왔어 왔어. 오, 야, 사이 좋다. 야, 와, 물 맑으니까 그냥 더 이쁘게 보이네. 자, 보이시나요? 야, 참. 오자오자 조금 빠질까? 오자 될까? 야 영목항입니다. 가장님 진짜 반갑습니다. 어저저저입들왔어요아 했다가 말았어 씨둘셋 아이고 호두더그랬는데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와 앞쪽이 와 <웃음> 놀래미 패대기 <웃음> 하나 <웃음> 네,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중에 셀게요 늦게 올면또 뭐라고 할것 같아 선장님 아 어, 하나 먹었어 나쁜 놀래미 잠깐 앉으려고 했더니 또 그걸 못참았네개게내리또 혼나 자, 지렁이 반마리 남은거 그대로 두고 세고, 먹힌거 한마리 다시 가로 꼈어요 바넬식님 저도 이틀 출조는 체력이 아, 저는 한번 출조가 간절해가지고 체력이야, 몸은 지금 엉망이죠 허리에 파스 세장 붙였어요 딸기맛 부모님, 월요일날 한치 갔다 처음으로 멀미라는걸 해봤네요 예보에도 없는 내부에도 없는 파도 이게 초리때를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키미테를 한 반나절 전에 붙이나? 그리고 씹어먹는 멀미야 그거 하나 먹고 진짜 막 멀미가 더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지롱 천원짜리인가? 그거 하나 마시죠 달봉님 이제 늙으셨나보다 멀미도 하시고 그러니까 한동안 안 갔잖아요 몇달 동안 아니 근데 세지아빠님 같이 늙어가면서 무슨 그리고 내가 어딜 늙었어 다른데 몰라도 얼굴에 콜라겐이 철철 넘치는데 아이씨 미쳤어 아왜 오다마냐고 와 와.. 처리때 보셨죠 입질 두두둑하는거 근데 바닥에서 한세바퀴네바퀴쯤에서 입질했던 것 같아요 놀래미였나 참돔 출조때 리트리브 하루종일 하다가 안 나와서 포기하고 바닥 찍고 10분정도 아무것도 안하고 놔두니 입질 왔음 그때부터 흘림낚시에서 세마리 잡았어요 리트리브를 안 해볼까 그러면? <웃음> 연날리기 아 연, 연날리기 좋아 어, 뭐야? 잠깐만요. 어우, 씨. 와. 뭐, 뭐, 그, 그, 그냥, 그냥, 갑자기 끌고 갔어오 이거 뭐, 뭐야? 왜 갑자기 끌고 가지? 광어인가? 어, 담배불 붙이자마자, 씨. 이거 광어 아니야, 광어? 아니, 바, 바닥이 이런다고? 여봐, 여봐. 절대 바닥 아니야, 이거. 오, 씨. 오, 오 대박이다. 아니, 그, 그냥 확밀고 왔어. 이거 큰 놈인가? 아, 나 스프레이 손댈 뻔 했네. 와, 씨. 아이씨. 아, 어디서 두라을할있한클릭해서한 <웃음> <웃음> 클릭. 아, 참. 한 클릭 해서한 클릭. 그러다가 빠지면 알죠?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오우, 아니, 거, 갑자기 확 끌고 왔어. 낚싯대를 끌고 왔어. 농어처럼. 오우, 씨. 자, 여러분. 드래곤 튜닝은 용스입니다. 용스 커버리지. 드래곤 소리 끝내주죠? 오우, 야 지난번에 선장님이 그러셨거든. 큰 놈은 그냥. 여신도 없이 예, 예, 저 예신도 없이 확 치고 나간다고 얘는 그냥 반전이고 나발이고 그런거 없이 처음부터 그냥 치고 나갔어 어 왔어 왔어 아니 아니 저저 저 사장님 아니 얘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안나와? 어 치는건 참도인데 진짜 오오.. 어, 미치겠네 이거. 다섯 개는 잡아야지. <웃음> <잡지> 다음에 <않는다며. 웃음> 큰거 하나 잡으면 두 마리 쳐주면 안 될까? 육개 잡으면 다섯 개 이상 한다는 거? 어, 자, 자, 자, 쇼크리더 보여요? 에? 큰게 아니고 이거 어디? 목자 넘는지, 목자 정도 내봤는데?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자, 와, 자, 넘죠 오져, 어. 어, 한수했습니다. 야 씨. 야 요즘에 제가 어복이 좀 다시 오나봐. 자, 와, 자, 보셨죠, 여러분? 제가 잡은 거예요. 자, 보셨죠? 강생가 <웃음> 하겠습니다. 아, 뭐야, <웃음> 아, 이 진상 <진정> 선장님, 진짜. <웃음> 어? 이따 하셨어, 이따 하셨어. 오, 와, 와, 와, 와. 자, 자, 여러분.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이거거든. 자,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바로 다시 넣어야 되나? 네,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아니, 이게, 그냥 지가 그냥 확 치고 왔어. 예신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었어. 아, 드랙을 좀더 조여놨어도 됐는데 와, 수원이 받쳐주니까 확 물고 가는구나. 제가 뭐라 하겠어요? 물어주니까 잡은 거지. 따고시. 어, 따고시. 아, 좋아요, 좋아. 옷자. 오늘 참돔회좀 먹나요? 바닥놈 고토같배데 빌채. 어우, 담배, 담배. 버려야지. 어우, 나 하도 급해가지고 쓰레기통에도 못 넣고. <웃음> 선생님, 자랑, 자랑해, 이 어? 내 거보다 조금 작잖아? <웃음> 달봉님이 잡은 거는 컷 얘는 앙컷 어? 얘가 더 이쁘지? 아니 근데 앙컷 수컷 어떻게 구별하는거야? 채색으로? 아안 앙컷은 빨갛고 아. 수컷은 검은고아 맛은 어떤게 더 있을까? 수, 수컷이 맛있을까? 둘다 맛있어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달봉님 6시 32분에 참돔 오짜중입니다 이야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딴짓을 해야돼 바닥에 연날리기할거예요저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또 담뱃불 붙여야지 어우 심장이 찢어진 줄 알았네 해롭다 타이라봐 이렇게 확 치고 나가는 거로 아름다운 오전입니다 체마 부모님 못잠이뇨 몇년 만에 히트를 보는 건 무슨 몇년 만에 히트야 <웃음> 왜 그래 어쩐지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요 아 심장이 해로워 잠도 안 봤으니 어딜 자아 시작인데 저는 성실하게 해야죠. 아 근데 어복달봉이라고 해야 되겠어. 어제부터 왜 이러지? 아 어짜 한마리 잡으니까 어제 칠자동 자꾸 결린 어깨가 왼쪽 이두박근이 또 결리네. 파스를 가져올 것 같아. 자신감 뿜뿜 좋습니다. 아이, 그렇게 말이요꽝조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분상승이 나이거 세자빠님 운전하는데 왜 이렇게 웃깁니까? 꽝조사님한 마리 하셨네요, 뿜뿜. <웃음> 그, 그, 그게 뭐지? 아, 매듭할 때 중지를 쓰는, 그, 저기가 있더라고. 뭐지? 아, 매, 매, 매듭할 때 중지를 주로 쓰는 매듭이 있어요. 세자빠님한 마리 했죠? 세자빠님을 위해서 한 마리 했지. 어, 히틀 하셨는데. 자, 이제 잘 날리니까. 다따먹었어 지렁이. 아, 이 고무도 빠졌네. 다음 턴때 쓰고, 저 지렁이 끼우고, 어, 이런. 어, 패널시 물 가니까 있나봐. 오, 좀 일단 아까 이걸로 잡았거든요. 헤드는 오, 오렌지. 뭔가 새해하니 아니 기대감 뿜뿜하셔야지 새해한데 하시면 안되지 어? 한수더 하셨어 어, 사이즈들은 지난번에 왔을때랑 비슷해요 히트! 아니에요? <웃음> 아, 갔어. 어? 아니요, 아니요. 네. 왔어요. 아, 지렁이만 먹고 갔어. 어, 아닌가? 참돔 아닌 것 같아. 놀래미 아니고. <웃음> 놀래미 같아. 계속 박는 게 아니고. 어, 아니야. 지금 천장이모시니까나 바뀌 시작한 거요 금방전까지 오다 말다 그랬어 아, 그러면 놀래 아, 아, 어, 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래. 아니. 얼굴은 봐야지 그래도.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아, 니 지금 보니까 참돔인 것같아 지금 보니까. 아, 봤어. 돌참자. 자. 근데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크진 않은데. 박네, 박기는. 감긴 기 감겨. 안 감기는 게 아니야. 어쩌? 이게 뭐 막판에 힘써? 아, 처음에 진짜, 진짜, 진짜 놀래이 같았어. 또 먹고 그냥 가면 무슨, 무슨 욕을 들어먹게 하려고, 짜식이. 그 그랬는데, 야, 미녀네, 미녀죠? 자, 여러분, 오, 이거 괜찮다. 이야, 선장님이 거 사이즈 재줘. 자, 여러분, 아까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오, 옷자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 자, 아우, 짜잔 엄청나게 예쁘죠? 이야, 감사드립니다. 이 아줌마 카톡 왔어. <웃음> 카톡 온게이 아줌마 같아. <웃음> <웃음> 이야. 캬. 자, 두 번째 손마. 이야. 어우, 근데좀 신기하게 오네. 진짜로 놀래인줄 알았어. 아, 진짜 아까는 확까지 가더니 지금 엄청 간소하네. 이야. 챔피언님, 오, 그렇죠. 이도혜님, 안녕하세요. 오짜 축하드립니다. 한 마리, 오짜 오, 오바, 오바 될예요 52-3cm 정도? 54? 54cm라고 하십니다. 돌삼치인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 처음에 꾹꾹 안 봤길래. 사짜 놀래이가 <웃음> 아니오, 박진호님. 이럴 수 없어요, 꼴사님이아왜 이러셔. 저 어제도, 너무 저두 마리 한 놈이, 아, 세 마리 있구나, 갈때까지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훌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손성철님, 달봉님 개 타셨네. 아, 개 탔을 때 이, 이런 느낌일까요? 귀대기 동무님 요즘 어, 어, 어복이 떡상급입니다 그렇죠. 뜰때 방방 떠야죠. 꽝조사가 이런 벼뜰 날이 몇 번이나 있겠어? 아직도 식전이에요. 인자부터 시작이요. 이렇게 건방 떨다가 진짜로 한 마리 더 잡으면 대박일텐데 <웃음> 자 지렁이 바꿨어요 아니요 물잘 간다고 하셨으니까 굳이 캐스팅 필요 없는데 커피 어요 커피 있어요? 어어 고맙습니다 <웃음> 자여러 고기 잡으면 선장님이 <웃음> 선장님이 이렇게 직접 커피 달아줘 <웃음> 커피가 다네 달아 어. 박진호님 오이 거만함 자본자의 여유죠 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참도 힘들다는 말씀들을 왜하신지 모르겠어 던지면 두마리 정도는 오짜 이상은 두마리 정도는 아무나 건지는 거 아닌가 달봉님 어제 오늘 목소리가 달라요 엄청 아, 형님 뜰때더 해줘 말씀드렸잖아요 아, 여러분 지금 꽝조사가 뭔지, 달봉인의 가족, 타이라바. 어, 하는 영상을 시켜보고 계십니다. 김 대성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야지. 1년에 몇번 있겠어요. 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이, 이런, 그, 오전을 보고 계십니다. 에이, 아름다운 오전이에요. 아, 어제 피로가 아니라 싹 가시네. 아, 내가 잡으면 선장님이 직접 커피 타다 줘라. 그랬는데, <웃음> 커피 타다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타오셨어. 와. 그럴할 정도로 커피 맛이 상쾌하네. 오! 아나너도 광어 잡고 싶다. 오씨. 오 짜는 느낌의 광어. 박진호님 합사 마합사 아, 1.2호. 쇼크리더 아, 카본사 4호. 쇼크리더 길이 5미터. 그렇게 됩니다. 릴라를 위해서 춤이라도 춰줘야 되는데 이 몸매로 춤추면 안구가 막 정화가 될 텐데 토끼가 참 아오 민민수님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 해야죠? 아, 백넛 <웃음> 아나참 몸개그 여러 번 하네 진짜 이틀 동안 그래도 우울하진 않았네요. 다시 멘탈을 한번 무섭어야 <웃음> <부셨어야> 되는건데 <웃음> 아이 이거 진짜 <웃음> 놀래미가 내꺼 내 다먹었어 보리멸인가 이거? 아니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저 놀래미 이름은 민순의 언니예요 아, 민순의 형님 그 좋은 대로 저 흘리려고 했더니, 이 자식이, 바닥만 타면, 아이고, 너, 너, 너 걸렸어, 이 자식아. 그냥 잡아버렸어, 그냥. 샘질해가지고. 민순의 언니. 저 흘리려고 했는데, 이, 이 녀석이 뭔지 봐야 되겠어요. 하... 민순의 형님은 잘생기셨을 것 같은데, 이 볼락이, 와, 진짜 이거. 한, 7자 볼락 같죠? 사실 한, 칠 7cm 볼락이에요, 이거. 민순의 언니처럼 생겼어. 아니 나 흘리려고 하는데 짜식이 왜왜 니가 왜? 방해야 짜식아 그것도 이, 그냥 뽈락도 아니고 방해 뽈락이네 혜경훈 어, 형님까지 오셔가지고 실소를 금치 못하시네 아.. 진짜. 흘려야 되는데 스프 잡고 침질했어요 그냥, 그냥. 건질려고 혜경훈 형님 눈 빠진 보람이 <웃음> 계속 지켜보시다가 하하하하 <웃음> 어쨌든 냈네 마리아님, <웃음> 제 웃음소리를 보시라고. 최불람 선생님, 웃음소리 똑같다니까요. <웃음> 아, 이제, 네. 최불람 선생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짜식아. 자, 해경훈 형님, 잘 보세요. 두 마리째 걸었습니다. 썻볼락이야 이거 자 얘, 얘는 6cm에요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웃음> 바닥을 찍지 못하겠어 <웃음> 민준이 언니가 이렇게 봐봐 여기 <웃음> 아나 지킨 대로 해야된대 <웃음> 지렁이도 4마리다 두마리밖에안돼 <웃음> <웃음> <웃음> 아, 나 참, 이거 무슨 일이래, 도대체. 어, 빠가? 그러다 빠가? 빡아? 그러다 빠가면 지렁이더 달아야 되는데. 엄청 크다. 큰... <웃음> 아, 이게 빠가 오기 전 징조인가요? <웃음> 야, 형 전두엽에 빠, 전두엽이 빠가가 빡아, 되겠다, 지금. 아니, 후두, 후두독도 아니야. 호두둑인데 짜증나서 그냥 팍, 챔질하면 걸렸 또. 근데 건져보면, 황예뽈락이야 어? 해성이요 선장님 식사하시고 하셔요? <웃음> 아니 마이크로 해왜 여기 채팅창에 와가지고 전장... <웃음> 아물 서있구나 선장님이 물을 가둬놨구만 네. 저도 잘 먹었습니다 타이라바 영막강해성이요 점점 타이라바 오후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덥다. 많이 덥네. 잘 드립니다. 오후에 열심히 해서 빠가을 잡고. 야, 50, 52, 5사면 나. 저, 뭐, 꽝조사 딱지 벌써 뛴 거지. 뭘, 빨가를 잡아야지 꽝조사 타이틀을 뛴. 면 얘가 또, 오바하네, 짜식. 이미 형은 오, 오전에 꽝조사 딱지 뛴 거야. 어깨 뽕 이만했었는데도 못 봤지, 너 자냐고. 손만 보셨습니까 그럼요 50, 54두 마리였죠 그리고 황해볼라두 마리 7cm, 6cm짜리 대박은요 뭐, 누구든 출조하면 참돔못자두 마리 정도는 누구나 잡으시는 거 아닌가 유우님 감사합니다 큰애가 여자아이인데 낚시 아이고야 공주님께서 더군다나 아기가 어려요 따님께서 나이가 어리면 타이라바는 힘드실 텐데. 히트다. 있어, 있어, 있어. 정적을, 정막을 깨뜨려주셨어. 오, 이야. 돔이에요, 돔. 와, 타이롱이 안 하신단 말이야. 근데 스쿼트로만 하시네. 와. 와. 그 대신 체비 믿음이 있어야 돼. 저는 불신의 인생이라 난내 <웃음> 그러니까. 체비를 믿을 수가 없어. <웃음> 아 그럼요 난옷자르만두개 잡은 거. 그럼 난 훌륭하지 내가 잡았으면 무작위 나온 거야 았어아 <웃음> 기간 <웃음> 안 정했잖아 그거 아직 세개 남았어 오 <웃음> 어, 쇼크레더 나온다 <웃음> 와 힘쓴다 오? 어? 사이즈는 조금 작아졌네 <웃음> 그래도 정적을 깨주셨어 아 생타일을 하시는구나 자기 채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대. 원영이가 한 소리인데. 어, 입질이 또 오나봐. 오후 피딩이 또 오나? 곰스타 낚시 t v 님자 긴장합시다. 응. 영목이 마리수, 야, 마리수 무슨? 아, 갔다 갔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욕하셔도 이해합니다. <웃음> 어복셰프님, 리 예. 달려형님, 광호 68 정말 큰저 형님 저 저쪽 쳐다보시면 됩니다 저쪽 저쪽으로 쳐다보세요 68은 에이. 73 정도는 돼야죠 우리 형님은 저쪽 저쪽 쳐다보시면 돼요 김영남님 좀 무지막 무지막지하게 잡았죠 50cm 한 마리, 52cm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무나 한 던지면 두 마리 정도 잡히는 거니까. 낚시 과장님 제 외모가 배우 뺨치지 <웃음> 어, 달봉이네가서 낚시 이야기 채널 어, 스페노 다루실만 하네 아 어, 어깨 뽕이 그냥 애들 이래 낚시 집중하세요 낚시 집중하고 있는데 야 담배 핀데 리트리브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왼손으로 리트리브 하고 있었지 봤지, 영수야? 형은 이 정도야, 엄마. 앉아서 손으로 리트리를 한대, 있다 시야 된다니까, 형은. 자, 여러분, 여러 한 마리 걸었어요. 이제 랜딩을 잘해야지. 야 반전했죠? 얼른 와라. 이렇게안큰것 같은데, 따시야. 아니요! 계속 박잖아! 사이즈는 작업도 도미라고요 어, 설마. 아, 진짜. 아, 김 박사네. 아, 무슨 선장님이 저래. <웃음> 유튜브가 저걸 뽑아야지. 아, 장대가 이렇게 꿉꿉 박을 수 없. 아, 그걸 또 믿는다, 또. 아, 맞지 아, 선장님. 오! 사이즈 뭐상사이 넘었어! 아씨 4자는 훌쩍 넘네! 와. 여러분! 사자 훌쩍 넘는 거한 마리 또 나왔어요 아... 까 전입방님이 전 그러셨나? 미치도록 후달리는 거 보고 싶다고 이 정도야 아. 자 고맙습니다 자이 정도예요 오. 자 드렉소리 죽이죠? 나세 마리 째 리트리브 하지 말아야 돼겠어 진짜 <웃음> 선생님 나 리트리브 안 했어 <웃음> 알고 있어요 <웃음> 난짓하아 <진 않아. 웃음> 어, 진짜 담배 피고 낚싯때들다두 마리 잡았어 <웃음> 야 신기하네 제가 잡고도 신기하네 진짜 그럼 완전 바닥이잖아 와 편집장님 나 이, 이번에 고프로 녹화했어 아 아까 점심 먹고 카톡하는데 녹화 못했다고 하니까 어 속으로 욕했어 그러더라고 그 겉으로 욕한 거지 이게 자세 마리째 자 여러분 달리세요 어. 저 같은 초보도 그냥 나오면 산보다 오면 세 마리 잡습니다 뭐 그냥 나오면 세 마리 잡는 거 아니야 딱 점심 시간 전에 한 마리 하시네요 <웃음> 왔다 히트다 <웃음> 감사드립니다 어우 리트리브 하지 않아야 되겠어 캠피언님아 좋다 오늘 좀돔 즐기 그럼요 그냥 출동해가지고 배 타면 한세 마리 정도 나오니까 한 40, 40 조금 오버하는 거라. 오자, 54cm라. 뭐그 정도. 역시 커버리지 저드렉스리 마음에 안 드. 제 참돔 타이라바 스승님, 싸가지 스승아. 야, 네가 타이라바에 그 참돔의 성지 군산 가서 세 마리 잡은 거야. 형이 막 그냥 산포 나와서 세 마리 잡은 거는 타이 아니겠냐? 또그 저기 뭐야 스패너 그거, 그거 잘 지키고 있어. 그 자식 이산보 나와서도 세 마리 잡는 건데 어디 군산에서 세 마리 잡고 스물한 명 타면서 장원을 하고 있어. 어이, 형이 갔으면 한 일곱 마리 잡고서 어이, 그 이등 불쌍한 표정 하고 있어 한 마리 던져주고 그렇게 오겠다. 그 자식. 아 기분 좋아서 담배 한대더 피러 거대 형님. 빠가 건지고 싶어서, 오전에 제 머리가 빠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세 마리면, 충분히 만족하죠, 이정도동학개미님 예, 세 마리입니다. 세수, 세 마리 했습니다. 아, 제가 저라고 맨날 꽉친줄 아셔? 세 마리라고요. 그냥 여유롭게, 바다도 뭐 보고, 동생 갈고, 형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딸기맛 부모님, 헛! 세 번째 언제 언제 몇 시쯤 하셨나요? 안 가르쳐주지 아 고기 잡았을 때더 건방 떠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 1년에 오늘, 오늘 같은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제가 후니님 고기 잡으시면 건방져도 괜찮으나 아, 그렇죠 오늘 제가 건방던 게 일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되, 되시겠어요 용스 난 9년 동안 뭘한 걸까 삽질이라고 하죠 전문 영어로 3년 동안 1년에 두번세번 밖에 안간 녀석이, 뭐. 그냥 대충 던져서 세마리 보는데, 너뭐있냐 잡은 자만의 여유랄까죠? 네. 집에 갑시다. 갑시다. 아, 제발. 아. 자, 선장님이 부저 세번 울리신 거예요. 집에 갑시다. 그리고 지금 가야지, 그, 저기, 뭐야. 잡은 거, 회도 뜨고, 오늘은 폿, 포 떠서 가게.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출조 영상이나, 채비 영상, 문어를 대비해서 뭐,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님, 옛날 님의 사이라바 하는 거 알지 않아 제가, 네. 아, 오늘 최적전이라서 제가, 저는 재밌게 했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